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가끔 어떤 환자분들이 나는 써마지 올리지오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떤 분들이 효과가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살이 없는 50대 분들이 올리지오 단독 시술을 하면 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살이 너무 없고 또 잔주름이 많으시니까 안이 아무래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겉을 아무리 내가 좀 줄여준다고 해도 이 장비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이 약간 올리지오를 받아보면 은 초반에는 에너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한 2주마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2주마다 받아도 돼요라고 하지만, 네, 2주마다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마다 계속 받으면서 느낌을 보고 약간 에너지도 정하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 이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해봤었었는데, 아무래도 주름이 너무 많으면은 이 기계가 아무래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범위가 있거든요. 잔주름이 많고 살이 없으신 분들은 올리지오 단독보다는 좀더컨비네이션 요법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필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많이 하고 있는 베이비 콜라겐 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약간 좀 지방이식이든 그런 것들을 좀더컨비네이션 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좀더 시술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약간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피지량이 많거나 아니면 좀 약간 어렸을 때좀 여드름을 알았던 그런 분들이 피부가 좀 두껍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잔주름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약간 좀 피부 좀 얇고 좀 약간 짜글짜글한 사람이 받으면 효과가 당연히 좋죠. 너무 안이 좀텅 비어 있으면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적당히 좀 약간 통통하면서 좀 탄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젊은 사람이 받거나 할때 30대 초반에 써마지를 받으니까 300샷에 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줄까? 나도 받아봤는데 안 되겠는데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시술을 접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너무 젊은 나이에 받았으면 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시술가가 높으면 기대하는 바가 또 되게 클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 병원에도 약간 뭐 아이돌 친구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거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 거의 뭐 지방이 없다 하다시피 얼굴 피부가 얇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피부를 만져보면 은 여러분들이 TV 에 보는 것과 달리 사실 피부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올리지 하면 좋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 일수록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얼굴에 지방이 없거나 좀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것같아요 근데 좀 탄력이 좋은 20대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잔주름이 적으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너무 또 기대치가 높은 경우 있잖아요. 성형수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나는 어렸을 때 계속 성형을 해왔고 피부과 시술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피부과 시술은 다운타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되게 막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성형과 같이 그래서 이 시술에 대해서 약간 좀 장단이 있어요 피부과 시술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좀 높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주파 시술은 어떤 볼륨을 줄인다 라기보다는 피부 겉을 수축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또 볼륨이 너무 크신 분들이 하면 얼굴의 모양이 좀 변해야 되는데 좀 약간 어디는 줄고 뭐 어디는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시술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분들 또한 만족도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리프팅이 적합한가는 좀 약간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위별로 또 다르게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관은 좀 약간 넓고 난 위는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약간 상담을 통해서 나눠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하관에는 초음파를 쓰거, 쓰거나 뭐트스컬프 아이디를 이용해서 약간 지방을 빼는 고주파를 쓰기도 하고 또 위쪽은 지방이 빠지지 않게끔 그냥 올리지오나 써머지를 이용하고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 자체가 상담을 통해서 좀 충분히 내가 좀 숙지를 하고 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아마도 이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지 않고 시술을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들 올리지오나 써마지를 받으실 때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왜 나는 올리지오가 효과가 없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네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